제 친구도 19살인데 괜찮아요? 디일한 거요? <웃음> 네? 디한 거요? 뭐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뭐한 거야, 지금?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일단 이제 앞트임, 뒤트임, 위트임 밑트임이랑 쌍꺼풀 수술 한번더 해서 수술을 합니다. 음, 일단 수술 내일 하는데 긴장되고 떨리는 건 없어요, 사실. 전에 수술했을 었때 부분마취를 했었는데 이번엔 수면마취라서 부담도 안 되고 것도안 납니다. 잘하고 오겠습니다. 빠이. 안녕하세요. 채원입니다. 저는 지금 눈 수술하고 그 뭐냐 실밥 뺀지 2주차가 됐는데요. 지금 눈 보시면은 라인이 일단 되게 잘 잡혔고 뒤트임이랑 밑트임이랑 한 번에 트이니까 여기 삼각존이 채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그냥 섀도우로만 살짝 세웠거든요. 근데도 좀 진해 보여가지고 딱 제가 원하는 눈이 됐습니다. 만족스러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눈 수술한 지 1개월 조금 넘은 눈 재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풀트임이랑 일단 것이 재수술을 했고요.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네, 다음 3개월 인터뷰 영상에서 봬요. 안녕!